아, 천일 법사입니다. <웃음> 예, 어제 동지, 아, 동지였는데, 아, 잘 들보냈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저뒤이고 음. 자, 오늘은 양역으로는 12월 어, 23일이고, 23일. 그럼 역으로는 이제 12월 12월 1일이에요. 1일. 이 아, 예, 임인년도 임인년도 이제 한달 남았어요. 이제 한달 후면은 아 구정 설날 설날이에요. 이제 한달한달 남았어요. 한 어제 그 절기상으로 이제 동지 동지가 지났으니까 남은 것은 아, 소환 대한. 소환 소환이랑 대한만 남았어요. 음. 24절기 중에 아, 이제 동지날 오늘 뭐 어제 이제 사회도 이제 동지 행사하고 음. 동지 행사 하고 저녁에 어떻게 대륜절에서 나갔다 올까 했더니 이번 대전에 눈이 펑펑 와 가지고 개미 새끼 하나 안 돌아댕겨. 내 보니까 이 천일도 누구나 워낙 미끄러운 눈길은 대리전안 나가요. 나가가지고 괜히 뭐, 응? 저기, 미끄러, 차가 미끄러지기도 하면 어떡해요? 응? 그거, 돈 몇만원 벌겠다고 나갔다가, 응? 그냥 아웃되지. 응, 그래서 안 나가고, 그냥 저녁에 그냥 영상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동영, 저기, 동지, 동지 이야기는, 아, 그렇게 보시면, 그,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초화로, 그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꿈도 꾸셨나 모르겠습니다. 응? 어? 좋은 꿈. 예, 천일은 좋은 꿈 꿨어요. 어,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그 서울 제자에 올라간 다음에, 천일도 피곤하니까 바로 잤어요. 잤는데, 한 여덟, 일곱 시, 어, 일 시, 일시좀 저녁? 전에 둘 떴나? 아 잠이 와야지. 그래서 저녁에 대린제 나갔다 오면 딱저 대린도 안 나갔지. 여렇게 저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새벽 그, 이, 저, 한, 한 시나, 어? 두 시나. 그러니까 그때 그냥 꿈을 꾼것 같아요. 꿈을. 수화로 꿈을, 아, 이 천일이 잘 꿨습니다. 잘 꿨어요. 어. 음, 뭐, 이게, 어긴 뭐, 좋은 꿈, 뭐, 꿈이야. 뭐늘 좋은 꿈 꾸니까. 음? 음, 자, <웃음> 오늘 이야기는 어차피 조화로 뭐, 딱히 천일이 할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초화로 인사는 할까? 그런 얘기의 개념으로 이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아 어제가 동지 행사 하면서 딱 고역이 고개 생각나서 늘 그, 천일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다른 게 아니고, 본인 할 탓이라는 거. 응? 자기 할 탓이라는 거. 자기. 어제, 그, 이 천일이 그, 서울아이한테 그런 얘기 다시 리바이벌에서 해줬어요. 뭐냐. 공부 잘하는 애. 응? 공부 잘하는 애. 그 있으면 옆에 따라당긴다고 공부 잘하는 잘하는 잘하는 잘하, 잘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는 얘기했죠. 어. 또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를 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응? 야 이거 너 가져. 학급 주는 거 아니라고. 자기 공부.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래야 내, 것, 내 것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막 엽시, 열심히 옆장을 닦았어 응? 그리고 또 덕을 쌓았어 그랬을 때 그게 내가 가만히 앉아 있고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것 돼요 내거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내 업장은 내가 닦고 내덕 덕은 내가 쌓는 거예요. 내가 핑계를 대거나 나태하거나 그러면 한두 것도 없어 안 돼. 저는 저 맞은 편에 그저 그, 그 날마다 그 마음 속에 새기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저내 전에는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독경을 하지 않으면 독경 응? 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어? 독경을 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가 묻고 어? 경전이 때가 묻는다 이거야 수리 수리 막뭐 고치는 거 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이 때묻으면 응?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무가 때묻고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무가 때묻고 멋대로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때묻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법국에 나오는 말인가봐요. 음, <웃음> 법구경 어쩌고저쩌고 써 있네요. 응? 자, 저기도 독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에 떼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떼묻고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떼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떼묻는다 하는 그 얘기. 그것도 똑같잖아요. 응? 내가 게을르고 내가 게을르고, 내가 나태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응? 어제 서울아이가 마지막에 이제 막 그, 아, 꽃을 사겠다고. 응? 꽃을 아침에 여기 서울에서 6시 차를 아침 탔으니까 대전에 8시 정도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알고 봤더니 눈은 날리고 추워 죽겠는데 그 시간에 어디 가서 꽃을 사겠다고, 응? 꽃을 사겠다고 어디 헤맸나 보더라고. 그길못 사고 들어왔다 나중에, 천일이라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데, 그 눈, 바, 눈 날리고, 응? 어제 하루 종일 눈 왔거든. 근데 나와가지고 시장바다 자기가 문 닫은 꽃집 보고 왔다고, 꽃을 사왔다고, 왔다, 사갖고 오겠다고 하길래, 날 추운데, 야 그냥 와 야, 야, 다음에 했더니 이 아이가 처지러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제는 미루고 다음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후회할 짓을 안 하고 싶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후회할 일을 안 만들고 싶어요 한번 해야 될때 응? 하고자 할때꼭 하고 싶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일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 그래 그러면 갔다 와 대신 너 엄마야 돌아다니니 빨리 들어와라 네 하고 걔는 시장으로 하고 천일은 들어왔어요 응? 기특하잖아 마음가짐이, 어? 마음가짐이 기특한 거야. 내 공부 내가 하는 거고, 내일 내가 하는 거 근데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컵, 이 컵은 내가 움직,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들이 안 움직여줘. 어? 이거, 내가 움직여야지, 신, 신, 저기, 신랑이들께 이거 움직이라게 봐요. 안 움직여준다고. 그러니까 천일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응?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 응? 발락 넣어가지고 감 떨어지길 바랐나? 그 얘기 있잖아. 감이 떨어져도 지, 지, 지 두둥아리는 안 떨어진다니까. 그게 세상 위치에요. 그 원리고. 응? 아셨죠? 오늘은, 음, 아, 엄력으로 이제, 어제 동기도 지났고, 12월 초 하루 경술일인데, 오늘은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덕담하는 정도로, 응? 음? 덕담하는 정도로, 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월 한 달, 응? 음? 이제 1, 한달 남았어요. 한 달도 마지막까지, 이민년을 잘들 살아내서 마무리들잘 하시기를 일천이 바랍니다. 아셨죠? 어. 아, 참. 어제, 아, 이 천일이 꽃가루 샀잖아, 저번에. <웃음> 이거 뽀글이. <웃음> 아, 어제 그, 그 서울아이 그놈 그 꽃을 저기 그 할머니 앞에 논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 그 자식 개 하나 나 하나 뭐 똑같이 그린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도와가지고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지랄이씨 하다 보니까 여기가 꼬실러 촛불에 그촛 켜는데 꼬실렀어요 아이 엠마 그래도 너때 이상 넘쉽게막 이랬더니 어, 선생님 별로 티도안 나는데요 <웃음> 많이 이거실던건 아닌데 순간 아 이거 뭐, 뭐 타는 냄새를 얼른 내가지고 그냥 숨간 아차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고 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그냥 <웃음> 자 어, 오늘 저하루 좋은 꿈을 안 꾸신 분들은 뭐 이제 뭐, 뭐 내일 이틀 삼일 뚫어 있으니까 마지막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지가 지나면 해가 바뀌었다 고 생각을 해요 응 동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주역상 주역으로 풀었을 때는 둥지가 딱 넘어가면 해가 바뀌었다 이래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나 주역서를 공부한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해가 바뀐 개미년으로 푼다 말이지 응? 그러니까 어제까지 살아 있으면 잘 살아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 있으니까 또 1년이 또 시작인 거지 아셨죠 응. 1년의 시작이니까, 오늘 1, 2, 3, 응? 오늘 초하루니까, 어, 3일 안에 좋은 꿈들 꼽아요. 알았죠? 오늘 어, 얘기 여기 여기까지. <웃음> 4, 4시 반, 4시 33분이네. 시간은 잘 가요. 어, 천일이 아까 2시 40분, 2시 40분경에 눈을 떠가지고, <웃음> 그 3시 반 땡! 해가지고서는 인상 올렸는데, 자. 늘 화이팅입니다 늘 아셨죠? 어, 늘 화이팅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누구 할 탓? 본인 할탓 이거는 누가 움직여?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안 해줘? 명심 들어요? 음, 여기까지